백점 만점에 몇 아, 점? 아0점 만점에 <웃음> <웃음> 한.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 키입니다. 라반단 우바락. Okay. So today content is making biryani for my mom for special iftar. 라반단. Ja yeah. I hope my mom like it. So there is not halal chicken and other pounders near here. So I will go to one grocery store and buy biryani stuff. Okay. Then let's go. Go. Okay, so I came to foreign food market in Itaewon. So let's go to buy groceries to cook first. Let's go. Go, go. Okay, so I bought all the stuff for cooking briyani for my mom. Yay! I'm so excited! And here is mosque in Taiwan uh, I thought it s close, but it seems not close right now Can I go inside? Ah, wow. it's always beautiful But no people here Ramadan Mubarak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d a o t u k i m 입니다 So, I bought the Indian rice and halal chicken. This is yogurt. This powder, there are so many powders. This is uh, turmeric powder. And this is chili pepper. And this is garam masala. So, I've never tried c o o k e biryani before. This is my first try. But I think I can do it. Okay, I can do it. Then let's try. Let's go! 토마토 슬라이스 퍼스트. 오케이. 토마토, 토마토 잘게 썰어 주세요. 쪽쪽 오케이. 죠. 그럼 준비 끝. 준비 끝. 오케이. then i will do 어 uh, 라미네이트 치킨. 고기를 마리네이드 해줄 <머리도> 마리엘 오리리 몰리 와우 아 <머리도 머리도> 어, 프로페셔널 <머리도> 오 프로페셔널 와우 오, 오 와우 치킨 치킨 Okay, so I moved the place to cook biryani. So I will cook. Start. Let's go. Oil first. Oh, smell! Very strong. Very strong smell. Wow. Biryani smells. And then wait. Oh, I'm so hungry <laughs> oh, I can do it Wow, smells very very good I already did fast last year But this time, I think it's really a lot easier now I think because I know the reward of Allah's m a t r Maybe Allah gives me a lot of less So it's more easier and less hungry and less thirsty Really, really is So very miracle things It's very surprise <laughs> Oh, smells very good <laughs> 이거 뚜껑을 올려야 돼 뚜껑 뚜껑see you 12 minutes after토마토 건강가리 green pea and mix mix mix와 wow. Wow, finish와 <웃음> oh. wow, 대박 대박와 wow, i made this myself 대박와 wow. Okay, so i finished making b u r y a n i yay then i will give this to my mom Okay, wait a second, please. 엄마, 응? 이제 밥 먹으러 와. 아, 그래, 안 어, oh yes. let's move. Let's go to move table. 하나, 둘 셋. 아, 둘, 셋. Assalamualaikum. 아, 나도 해. 어. 다시, 해, 다시. 해. 하나, 둘 셋. 아,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I made biryani for my mom. y <웃음> a <예이. 웃음> 이제 이 f t a r 하고. 라마단 금식을 끝나고 지금 먹어도 되는 시간이 됐거든. 음. 어, 맨날 이제 혼자 먹다 보니까 이스타르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음. 제가 브리안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금식은 네. 몇 시부터 먹을 수있까 7시 한 30분 정도. 아, 물도 먹으면 안 돼? 응응. 응, 응. 음. 그 정도는 해야 이제, 이제 음식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그때 깨닫는 거지. 음. 응. 그래서 지금 엄청 배고프기 가 때문에 빨리 먹으면 안 될까?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웃음> 먹기 전에는 하는 게 있어. 아. 비스밀라 근데 나도 이슬람 되는 거니 그럼 아 그건 아니 아 그건 아닌데 알았어. 해줘. 아, 알았어 <웃음> 비스밀라. 아 비스밀라. 응 이제 먹으면 돼. 아, 감사해 먹겠습니다. 응. 그치 그치 똑같은 거지. 음. 한번 먹어봐. 그래. 궁금해. 내가. 음. 어때? 카레네 카레. 오. 음. 음. 음. 카레다 카레. 음. 스팸 카레. 음. 음. 조리하는 가원래 이런 맛이 아니야 음... 같이 나중에 음식처럼 가서 먹자 어때? 어, 맛은 맛은 어떤 것 같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재가 요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웃음> 오늘 아주 엄마가 맛있게 고맙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훈평을 <웃음> 하자면 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입이 음... 살짝 잘 익었다 어 그래, 아, 그래도 먹을만하고 먹을만하다 해야지 어.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서 다 좋고 우리나라 음식이랑 비슷하면서 향이 좀 향신료를 더 넣지 그래면 음. 낯설고 이렇고 이상하지는 않은데 음.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김치, 배추김치 이거는 김자김치이 김치랑도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좋네 함께 식사로 아주 든든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맛있다고 해야되는 건가요? 상관없어 100점 만점에 아, 몇 점? 아 100점 만점에? <웃음> 한 100점 만점에 한 75점 <웃음> 훌륭해 훌륭해 아니야 기대 훨씬 생각보다 아, 높다 어, 훌륭하다 훌륭하다 정도. 이 비주얼은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 재한이가 맛있는 거 해줄거지? 네. 다음에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다음에 좀더 맛있게 해줄거 같아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 s a l a m okay, 끝 아 너무 많이